아 독성. 아아하아하하 <웃음> 오. <웃음> 오. 이거를 이걸, 이걸 살려줘. 이걸 살려줘. 아.. 이거 또 진거 같은데 잘 싸우면 이기거든요? 그냥 잘 긁으면 이겨요 아 이겼다 에이 진짜 지면은 기분 나쁘지 이상한 데긁으면또질 수도 있었어 아 이게 흉악체에 내가 진짜 압박이야 포션저 포션 이미 점점 흐릿하게 보여요. 가지 마세요. 제발. 야, 뭐야 이거. 야호! 이타 하면 안 돼. 얘 이거라서. 아라 끼르라서 이타로 치면 안 돼. 근데 연락이 상하다 뭔가? 뭔가 이상하다? 얘들아? 얘들아? 얘들아? 아니 1... <웃음> 1.4 <웃음> 내가 첨부 까는 느낌? 어머 천덕 하나 생긴 피라진 버렸어요. 얘가 딱 구름이까지 가비 망했고 여기 빠지는 것좀 오박이 나네아내 포자 아내 포자 미치 미친 포자 저게 뭐야, 이거? 아니, 어떻게 이게, 오른쪽? 아니, 포자 몇 개야? 아니, 미친 포자 두 개, 씨. 아니, 어떻게 포자 치고 포자 치고 이게. 아니. 흉합체 뽑는 게 패스입니다. 오히려 빛송보다 불안이라 이득 봤어. 아! 아 독이 존나 많다. 일단, 나디나는 잘 들어가거든. 아! 야, 피해야 돼. 야, 이거 잡아줘. 이거 잡아줘. 이거 잡아줘야 돼, 방울비 아! 잡아줬다. 아, 너무 쎄. 아, 아 어, 우승을 못 하네 오늘. 얘들 <웃음> 세냐? 당다도 다시 아르거스 걸어야 돼. 야 잠깐만 이거 이거가 이거가 빡세네. 여기 들어가면 이 와우. 죽였다 참나 <웃음> 어이가 없네 이거 죽였네 중신게임이야 중신게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이렐라가 너의 기분 잘 안다 불안한금 노려야겠다 오. 아 근데 이거 살래 어? 뭐야? 잠깐 만 침, 저만 침, 난 쇼핑 좀 하고 이턴은 이 정도만. 아 이거 안 나왔네 독. 어차피 시간 없었다 못할 공. 아 독이 안 나왔어. 잠만 이거 좀 위험하다. 제발 오우, 오우, 이겼다. <웃음> 뭐야? 이거는... 버그인오이오 오이. 이거... 이이정 이거... 돼야 되거거이니이고이식자스이이